잉어맨, 로블록스. 리아야? 나너 네. 보트 운전을 정말 잘하는구나? 오. 오, 앞에 보고 운전해야지. 음. 오. 어쨌든 얘들아, 오늘 우리 이사 가는 거 알지? 좋아요. 어디로 가는데요? 음, 오늘 우리가 새로 살 집은 정말 넓고 좋은 곳이야. 응. 음. 음, 아빠가 엄청 부자가 됐잖니. 그래서 서브 어? 하나 사 버렸지 어? 뭐야. 오, 어? 어, 됐다. 도착했다. 오 응. 올라와, 올라와. 얘들아 우리가 새로 살 새로운 공간이야. 우와! 와, 넓다. 어, 아빠. 어. 넓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 어. 그래. 아빠. 드디어 눈치챘구나 무인도야, 우리, 무인도. 우리 그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빠? 아이, 그게 아니고 <웃음> 우리 무인도도살 거야 자 얼마나 좋아 아이고. 이거? 공기도 좋고 어 바람 소리도 나고 너 집에 갈래요 수고 어? 저도요 여긴 장난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침대도 없고 욕실도 없고 아이 아빠가 돈이 많다 했잖니 걱정 마렴 일로 와자 하나 둘씩 건설해가면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인겸맨의 섬이라고 건설해볼까나 인겸맨 응. 자, 일단은 현질을 좀 할게 얘들아 오, 2,500 로벅스 2,500 로벅스 <웃음> 네? <웃음> 2,500 로벅스 우와! 돈 많이 생겼다! 오. 아, 오 자, 얘들아 이 돈으로 이제 우리만의 섬을 건설해보는 거야? 어? 아빠! 음. 그렇게 섬을 건설하다 보면 여기에 돈이 쌓여서 또 돈을 벌수 있나봐요 아, 그러네 자, 그러면은 음. 계속 건설해볼게 데스크도 오, 만들고 오, 챙겨요. 이분들은 공항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이야 이거 리조트 오. 아니에요? 음 그렇지 자 그러면은 리조트지 참 그치 호텔을 짓고 있는 거지 그치 호텔을 짓고 오. 있는 거지 자 이것도 늘리고요 그 다음에 벽도 세워볼게 벽도 세우자 우와. 우와 멋있다 멋있다 길도 만들고 오, 오. 오 나무도 생겼다 얘들아 우 대박! 야와 지붕도 만들고 불빛도 만들고 와 우물도 만들다. 었 여기가 우리가 지내 호텔이란다. 어때 부자가 된 기분은? 와. 우리 호텔이야. 아까 조금 허전해 그래도 계속 지은 계단. 오, 뭐야? 2층 가는 길인가 봐. 여기가 로비구나. 오. 자 불도 달고요. 그다음에 문도 오와. 달고. 와문 자동문. 어이. 와 우리 집문 자동문. 자동문 와 대박. 대박. 우리 성 완전 멋있다. 또 지을 거 어딨지? 어 이거 돈좀 받아갈게. 돈좀 받고. 어 와. 지을 때마다 돈을 주네요. 오. 자 2층 올라가서 2층도 건설해 보자. 뭐, 와요. 멋있을 듯. 와. 벽 세우고 오와오 오! 오! 오! 미아야 여기서 샤워하면 안돼 사람들 지나가는 관상용이야 자벽 세우자 난간도 세우고 안전을 위해서 와 아, 아우 <웃음> 난간에 설치 눈 떨어졌네 난간 위에 올라가서 그래요 <웃음> 난간 위에서 놀면 안 되는데 난간 오. 설치 벽도 설치하고 우와 2층이 됐다. 아이고 이분 놀러 오셨나 보네 우리 섬에 아 즐거우시죠? 네 즐거운데 조금 아무것도 없어서 좀 그렇네요. <웃음> 아 우리 섬에 아직 얼마 지어진지 안 돼도 그래요. 정말 대로예. 오 우와 지붕. 지, 지붕 설치하니까 분위기 있고요. 오 어, 완전 이뻐요. 이제 비 와도 비안 맞는다 우리. 야, 어. 자 리조트 어. 사인 구매. 오, 와인겸맨 트리피컬 리조트라고 써있네. 여기 리조트구나? 리조트. 리조트. 자, 여기 더질거 없나요? Nope. 없다, 이제. 없다, 없다. 나가서 한번 볼까? 오. 오. 자, 일단은 찾기도 깔고요. 우와! 야, 우리 리조트 멋있다. 얘들아, 이제 우리가 여기가 지낼 그런 곳이야. 이제 차 타고 워? 다른 곳으로 가볼까? 자 우리 리조트 한 바퀴 쑥 돌아보자고 자 이쪽으로 가볼까? 어? 뭐지? 어? 어? 여긴 뭐예요? 이게 뭘까요? 어? 물고기가 있는데? 어? 아 여기가 바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물고기를 잡아서 포장하는 곳인가 봐, 그렇지. 같은데요. 오, 어,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네요. 이거를 이제 파나 봐. 음. 우리 섬에서 와. 어, 어, 저도 포장되고 있어요. 나 완전 회장님이네. 너도 포장되고 있어? 그래, 그대로 이제 저쪽 나라로 가서 팔려. 네? <웃음> 네? <웃음> 그게 낫겠어. 여기는 아무래도 보트인가봐. 오, 어 보트다. 어 보트다. 이제 배 타고 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음. 자 이쪽으로 가면은 또 불빛도 설치해줘야겠다. 오, 아좀 밝아졌다 다행이다 어두웠는데. 와, 아,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자. 네. 지게차로 뭘할수 있는지 봐야겠다. 오. 지게차로 뭘 하는 거지? 이걸 드는 건가? Q 누르면은 어? 이걸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 보여? 이걸로 일할 수 있는 거네 리아도 이걸로 찍어버리자 리아 어? 어딨어? 리아도 이걸로 찍어 어. 저는 건물 밖에 있어요 어 그래? 자 일단 이거 터터네 가져. 와 진짜 멋있어졌다 진짜 멋있어졌다 진짜 멋있다 어? 왜 앞으로 안가? 이 차가? 아 됐다. 어? 미호야 니가 무거워서 그렇잖아! 아! <웃음> 어이거 참. 갑니다! 삐와! <웃음> 어? 뭐지? 새로운 또... 섬을... 지아어 지형? 기... 지형을 만드는 건가? 또 길도 만들고? 우와! 우와! 올라가는 오! 길을! 다 만드나 봐! 우와 우와 우와! 어? 오! 펌파크? 펌파크. 펌파크? 펌파크? 설마 놀이공원? 놀이공원까지? 포티켓? 포티켓! 콜이 섬에 도대체 뭐야? 이섬나이섬 주인 맞을까? 우와 사람들이 놀러왔어 와 여기 재밌나요? 우와. 재밌네요 아직 <웃음> 아무것도 없지만 저기 혹시 제가 아이가 두 명이 둔 솔로 아빠입니다 혹시 네. <웃음> 제 아이를 같이 키우시겠어요? 저거든요? 키우시겠어요? 노 <웃음> <웃음> 음. 도망가자 구독! 트램폴린! 트램폴린! 아, 네. 어? 시도 시도. 아 시도 시도. 와.. 그네... 근데 그네가 이거 딱딱하게 굳어버렸네? 미끄럼틀!! <웃음> 미끄럼틀.. 간다! <오, 왔다>. 뭐야, <웃음> 아,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이거? 다시 다시 너리 살짝 위험했지? 어? <웃음> <웃음> <웃음> 오, 오! 오! 야, 이거 재밌겠는데. 먼저 떠봐. 대왕 미끄럼틀. 대왕 미끄럼틀. 기대되네. <웃음> <웃음> 완전 초고속인데. 아, 짐레일. 어? 짐레일이래. 이게 올라가서 뭐예요? 그, 선을 잡고 쭉 내려가는 거지. 선이, 아! 이렇게. 이야, 이거 봐봐. 아! 와, 이거 뭐... 개꿀잼이다! 근데 미호는 왜 거꾸로 매달려서 가? <웃음> <웃음> 와, 너무 재밌다, 이거. 집네인도 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자. 와, 우리 섬 봐봐. 섬 위로 땡겨서 봐봐. 우와, 안 멋있어. 어 뭔가, 꽉 채워진 기분. 여긴 어딜까요? 오. 음. 킹 그치, 주차장도 만들고. 손님이 오니까. 응 음? 어? 이건 뭐죠? 어? 뭐? 어? 아! 공항? 어? 우리 집에 공항이 생기는 건가? 비행기 어? 모양 어? 같아요! 우리 집에 공항이 있다? 자랑할 수 있겠다. 학교 가서. 오. 야! 니네 집에 공항 없지? 이렇게 놀릴 수 있겠다. 요즘 공항 없는 집 있냐? 아 맞아. <웃음> <웃음> 말도 안 되고. 어! 우리 오. 직원분이 또 열심히 일을. 자, 좋다. 오와 진짜 집에 공항이 생기던구나 우와 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네 자 이분도 와이오. 또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고 자 벽도 우와. 치고 와우 다섯 와우. 와우 와우 와 바쁘신 분들이 여기서 일도 하고 야 기다리고 계시네 음. 벽도 세우고 와 이쁘다 여기 공항 너무 이쁘다 2층 자, 2층도 만들고 오 여기 공항에서 검사하는 거잖아 오 삐삐삐 청장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 어? 어 게이트 어 게이트다 여기서 이제 기다린 다음에 비행기 타는 거죠 비행기도 만나볼 아야. 수 있나요 이제? 이쪽으로 가서 또 지울 게 있네. 음. 어? 이거 어디로 가라는 거지? 어, 2층으로 올라가라고? 아. 2층으로 어. 어떻게 올라가? <웃음> 저도 no. 몰라요. 아 여기 길을 안 만났구나. 여기 여기. 여기. 어? 오, 에스코레이터에스코레이터 어. 집에 공항이 있다까? 우와. 우와 우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목소리> 좌석 오 우와. 사람들이 아, 여기... 먹을 수 있는 뷔페 공간까지? 뷔페다 뷔페 이 네, VIP만 올수 있는 곳인가 봐 2층은 맞네 음 맞네 어? 어? 어? 어? 어? 어디까지? 어,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면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와 우와! 와 경치 너무 좋다 여기가 우리 섬이라니 너무 좋군 와! 이거 우와, 경치 좋다 경치 좋다 리아야 너도 왔구나 공항으로 안녕 왔어? 야 여기서 사람들이 검사하는 거지 비행기가 잘 뜨나 안 뜨나 음, 일본 비행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지 여긴 밟을 데가 없네 어 활주로다 어 활주로다 이제 이거 맞네 음. 활주로고 오? 어? 비행기? 오. 야. 우와 오늘 하루 동안 대체 얼마나 쓰시는 거예요? <웃음> 다음 편은 없겠다 <웃음> 좋아, 가자! 가자! 우와! <웃음> 우와! 미래를 미래를 미래를 우와! 우와! 민전이 너무 못아 아빠가 면허증이 없어서 미안 좋아요 간다! 위... 어어어어뭐 좋아요. 위... 버리기. 출발 자. 오또 다른 비행기인가? 오, 다른 비행기인데 그 비싼 로벅스 비행기. 어, 아, 사요. 사요. 사 볼까? 보고 싶어요. 어디500 로벅스인데 괜찮을까? 결혼 아니잖아요. 야! 제 뜨기네. 우와! 제 뜨기다. 와, 너무 빠르네. 소랍이 탈순 없네요. 우와! 그래. 이거 공격이 되는 그런 건가 봐라. 어. 이게 짱이네. 괜히 샀다. 이야, 그러게. 좀 비싸긴 났다. 자, 얘들아, 이제 리조트로 돌아가자. 밤이 너무 늦었어. 비행기 타고 가요. 그럴까? 맞아요. 너무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하면 어떡해? 아, 괜찮아요. 제 비행기 아니잖아요. 그래, 비행기 타고 우리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뭐 바로 앞에 가는데 뭐 비행기를 타고 가? 저희 부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조트 부질수 있는 거 아닌가? 비행기 추락하면? 안녕! 아들아 집에 도착했다. 와! <웃음> 괜찮은 거 맞지? 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 또 뭐가 있네요. 진짜. 룸, 룸 발견! 우와! 얘들아, 우리 방은 여기야, 이제. 여 우와. 우와! 여긴 내자지. 우와, 이쁘다 오! 진짜 디테일하게 만들어 갔구나. 어 여기는 아빠 방와 좋지? 와 아빠 방은 침대가 하나야 너무 이쁘고 장베로. 짱별로라고 <웃음> 완전 어이없네 와여기내방어 여기 또 뭐가 있네 근데 우리 여기 우리 섬이라서 다네 방에 아 <웃음> 어? 여기는 어? 밥 먹는 곳야 어. 여기는 어. 밥 먹고 쉬는 곳이네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여기 아침 먹는 곳이군 얘들아 2층도 올릴게 2층 어? 지붕 생겼다 지붕 생겼다 예? 올라가자 야이게 뭐야 또? 와집거 엄청 많아 여기도 방별로 이렇게 나눠져 아, 있나봐요 2층 방이네 여기는 그렇군 어쨌든 얘들아 우리 그 나름 괜찮은 리조트를 만든 것 같아. 뭐 맞아요. 나가서 한번 경치를 보자. 여기서 밥도 먹고, 야 이런데 살고 싶다 나도. 와. 우와. 비행기가 어. 꽂혀 있는 멋있는 리조트. <웃음> <웃음> 이겨은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멋진 섬을 지었어요. 공항도 있고. 리조트도 지었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만의 그런 하우스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다음 편에 좀 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